오늘은 여러분들과 짐벌 운동을 해볼게요. 짐볼 위에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앉으실 때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주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이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다리는 11자로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천천히 바운싱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위 아래로 뛰시는데 발바닥은 바닥을 붙이신 상태로 최대한 높이 높이 뛰어 주시고 올라가는 중에 배를 쏙쏙쏙 쏙, 쏙 집어넣으면서 해주세요. 배에 힘을 주면서 첫째는 골반을 좌우로 흔들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상체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다섯 둘셋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 아홉 둘셋넷열둘셋두 번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안 떨어지게 여덟 아홉 열 이번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한 박자에 올리고 네 박자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높이 다섯, 둘, 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여덟, 멈추지 마시고, 아홉. 열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다섯 둘셋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 아홉 둘셋넷 열둘셋넷 잘하셨어요. 계속 튕기고 계세요. 이번에 제일 어려운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무릎 펴기. 그래서 무릎을 완벽하게 다 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둘, 둘, 셋, 셋, 셋, 넷, 넷, 넷, 넷, 다섯 둘셋 넷. 여섯, 둘, 셋, 넷, 일곱, 둘, 셋, 넷, 여덟, 둘, 셋, 넷, 아홉, 둘, 셋, 넷, 열, 둘, 셋, 넷. 두 박자씩, 하나, 둘, 셋, 넷. 두번 튕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박자씩,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튕기고 이번에는 숨을 좀 고르시면서 오른쪽으로 열 번에 나눠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다시 반대쪽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손을 움직여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팡치고 위에 치고 팡치고 위에 치고 하실 수 있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 하나 하고 가운데 몸을 돌려서 하나 가운데 셋, 가운데, 넷, 가운데, 다섯, 가운데, 여섯, 가운데, 일곱, 가운데, 여덟, 가운데, 아홉, 가운데, 열, 가운데, 천천히 원위치, 굉장히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이 운동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 무릎 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면서 체온을 올려주면서 심박수를 올려가지고 폐활량에도 좋고 평소에도 자주자주 열심히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동작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좀 공간이 좀 넓은 곳에서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이쪽 끝에서 시작을 해서 공을 이렇게 굴리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골반 뒤에 허리 부분에 공이 받쳐지면 멈추세요. 그리고 다리는 충분히 넓게 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은 귀귀 귀 살짝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머리를 잡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당기면서 복부를 조여줍니다. 그래서 위몸을 일으키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허리에 무리 없이. 그래서 요거 30번.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잘 안되시는 분들은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천천히 원위치. 이 상태에서 몸을 위로 쭉 올리셔가지고, 풀 바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깊게 갈비뼈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너무 어지러우신 분들은 조금 쉬셨다가 동작을 다시 해주세요. 천천히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머리와 어깨를 공에 받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공을 받쳐서 이 상태에서 골반 위에 이렇게 손을 대주시고요 손을 대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밑으로 살짝 내리면 여기가 이렇게 접혀지죠 접힌 거를 쫙 피시면서 그럼 손바닥이 손바닥 느낌이 쫙 펴지겠죠 그렇죠? 다시 접혀졌다가 쫙 펴면서 치고을 올리시면서 엉덩이를 조여주세요 그리고 허리에는 힘을 빼셔야 됩니다 허리에 힘을 주시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이 골반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면 여기가 평평하게 일직선으로 바뀌어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후 하면서 마지막에는 뒤꿈치를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는 11자로 예쁘게 해주시는데 어깨 넓이로 충분히 벌려주셔야 돼요. 턴아웃 되시면 안 돼요. 이 상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올리기 20번 해볼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업둘업 셋, 업, 넷, 업, 다섯, 후. 여섯, 후, 양쪽 발바닥에 똑같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쭉 밀면서 여덟, 마지막에 뒤꿈치도 눌러주시고 아홉, 후. 열, 열하나, 후, 열둘, 항문에 통에 힘을 막 주세요. 13쫙14쫙15 16 1 7 16 1쭉 엉덩이 근육을 더써1세16 16 16 16 16 16 16 16이6 16이6 1이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내리시면서 치고를 조금 더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꿈치 올렸다가 내리는 거 10번 하나, 후, 둘, 후, 이 중립인 상태, 셋, 후, 일직선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다섯, 여섯, 내리면서 일곱, 내리면서 더 조이면서 여덟, 내쉬면서 아홉 뒤꿈치를 내리면서 내쉬는 거예요. 열,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 업, 다운, 들이마시고, 내쉬고, 업, 다운, 일곱, 여덟, 아홉, 계속 엉덩이 조이고 계시죠? 양쪽 같이. 하나 하면서 뒤꿈치 내리면서 치고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둘, 의차, 셋, 의차, 넷, 의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 다리를 조금 넓게 벌려서 턴 아웃. 다리를 골반 넓이 두 배로 터나웃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내리세요. 밑으로 다시 업, 둘 업, 셋 업, 엉덩이를 꽉 조여서 넷, 일단 구르고 있게 다섯, 쫙, 여섯, 일곱, 회원부도 조여주시면서 여덟, 후, 아홉, 열 후, 천천히 원위치, 다시 한번 풀 바디 스트레칭 해볼게요. 천천히 원위치 내려와 주시고 누운 자세에서 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공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폈을 때이 정도 무릎 위에,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은 바닥 짚으시고요. 어깨는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힘껏 올려볼게요. 그때, 이때, 엉덩이, 복부에 힘이 빼져가지고 허리가 뒤로 꺾이면 안 되고, 엉덩이를 조여서 위로 쫙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치골, 골반을 말아 올려서 엉덩이를 조여서 업. 다시, 셋, 넷, 바닥에 완전 닿는 거 아니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섯, 연결해서, 여섯,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일곱, 양쪽 다리에 힘을 주셔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잘하셨어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여기서 균형 잘 잡으시고 오른쪽 다리 먼저 들어서 업 가볍게 포인 했다가 둘셋 허리 중립이 무너지지 않도록 넷 다섯 여섯 다리 쭉 비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시 천천히 힘드신 분들은 잠깐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더업 올려서 반대쪽 다리 올리고 하나, 포인트, 둘, 셋, 엉덩이 안 떨어지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려주세요. 힘들죠? 이번에는 다리에 공을 껴가지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발목이 이렇게 안장이 되지 않도록 발은 발끝은 길게 그래서 공을 잡았죠 공을 이렇게 안았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하태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하고 같이 해서 잡아주시고 발목이 안장이 되지 않도록 바깥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바깥으로.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이 되겠죠 사선으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조이시면서 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시 둘. 복부 조이면서. 무릎 피기. 생각보다 공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다시 들이하시고. 셋. 넷. 다섯. 여섯. 복부 조이고. 일곱. 여덟. 복부 조이고. 아홉. 열이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고개는 왼쪽 다리는 오른쪽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가운데 둘 반대쪽으로 고개도 돌리고 다리도 돌리고 다시 원위치 어깨가 안 들리도록 셋 손은 양옆으로 뻗어주시고 손바닥, 팔꿈치,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넷후 다섯, 돌아올 때는 복부 힘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허리 힘 쓰시지 말고. 여섯, 일곱, 후, 잘하고 있어요. 여덟, 아홉, 쭉, 열, 쭉. 잘하셨어요. 이번에 공을 이렇게 안아줄게요. 머리 위로 손 올려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공을 밀어서 천천히 올려서 앞으로 스트레칭.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둘 업.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다시 롤 업.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최대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해주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 앞으로 쭉 스트레칭. 다리 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벽을 이용해서 동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골반, 엉덩이 옆에 부분, 골반 부분에 공을 이렇게 기대서 대주시고 이때 아래쪽 다리는 앞으로, 위쪽 다리는 뒤로 받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세요.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옆으로 일어나기 하나 둘셋넷 다섯 목이 먼저 올라가면 안되고 여섯 몸이 올라가고 머리는 따라서 그냥 일곱 여덟 발을 밀면서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후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후, 열여덟, 후, 열아홉, 후,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원위치 스트레칭. 아래쪽 손으로 위쪽 손목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천천히 15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 골반을 대고 아래쪽 다리가 앞으로 위쪽 다리가 뒤로 그래서 위쪽 다리를 살짝 구부려주세요. 구부리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손 들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 상체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고개도 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숨을 천천히 옆으로 스트레칭 손목 잡아주시고 유지 이때는 다리를 펴셔도 돼요 천천히 심호부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공 위에 다시 앉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좀 넓게 벌리시고 평소에 목 스트레칭 하실 때 바닥에 앉는 게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짐볼 위에 앉아서 하시면 허리도 훨씬 더 편하고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깍지를 끼시고 뒷목에 대시고 천천히 가볍게 목 스트레칭 하시고 마칠게요. 고개를 숙여주시고 천천히 심 식목 오른쪽으로 돌려서 한번더 다시 왼쪽 한번더 호흡. 천천히 원위치 리트렉션 운동. 서로 저항. 천천히 팔을 내려주시고 옆으로 스트레칭. 다시 들이마시고 반대쪽. 천천히 가슴에 손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목 위로 천천히 원위치 다시 위로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한번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고개 다시 가운데 들어주시고 왼쪽 한번더 천천히 원위치 주제별 프로그램 운동 할 때는 최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잘 따라오시려면 그 전에 기본 운동이나 아니면 슬림바디 운동을 좀 숙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간략하고 좀더 많은 운동을 그 1시간이나 30분이나 그 시간 안에 할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짐볼 운동은 어떠셨어요? 짐볼은 사실 부피가 커가지고 보관하기가 조금 어렵고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사실 얘가 굴려가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평소에는 잘 보관을 잘 해주시고 그럼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안녕!